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명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깨닫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주님과 일대일로 대면해서 주님과 말을 섞었지만 구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은 가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생기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죽는 그 죽음의 현장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는데 사용했습니다. 은혜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거는 성금을 주고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아요. 이미 나를 위해서 돈을 예수님이 치부를 하셨기 때문에 돈으로 물질로 다 치루었다고 표현을 한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대가도 치르지 않고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먼저 죽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십자가 이은 분명히 피투성의 길이 있고 그 길의 마지막 끝은 영광이 길는데도그 과정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자기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 별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돌짝바과 같은 이 마음을 길가와 같던 이 마음을 가시덤불 같던 마음을 막 바꾸고 가는 거예요 바꾸는 기도를 통해서 바꾸고 말씀을 들해서 바꾸고 계속 바꿔지는 거예요 그, 둘, 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한나라고 하는 사람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우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이 한나 같은 사람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는데 한나라는 여자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나의 가정에 자녀가 없고 아들이 없는데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한나의 가정에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는데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삼남 이녀를 더 낳게 하셨다고 그래서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 축복 못 받을 사람이 축복이 잉태되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사명이 없는 사람도 기도하면 사명자로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네. 내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했는데 은혜의 자리에 어느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거거든요 야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의 어떤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차원에 기도의 능력이 들어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도 말과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느끼고 아 기도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복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오늘 성경의 추리국기의 33장에 보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사무엘상에 한나의 경험이 신앙고백처럼 나와있어요. 자기의 경험한 것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표현을 하는데 기도의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신앙 고백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낮추게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막 올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올려 한나가 직접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잉대되는 경험을 해봤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없는데 자기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땅의 경계도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에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달려있다 자 한나는 한나의 신앙 같은 경우는 목회자도 가지지 못할 정도 신앙이 아주 우수해어요 한나의 신앙 자체는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하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한나는 어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유돌이라 그럴까요? 한나는 편법을 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오직 믿음과 기도와 원망과 불평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풀어가니까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자리 최고의 위치로 하나님을 올려 보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실화예요 실화이고 이거는 사실이며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요지가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니엘은 나라가 세 번씩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셨니다 바빌론, 메디아, 페르시아 또 고리스 원년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이 쓰셨어요 시편 111편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27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자가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노의 네 아들 요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그를 데려가다 데려가서 그에게 안수를 해라 회막문 앞에서 안수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후계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쓰시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대충 보면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비결은 뭐냐. 이스라엘의 회막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막의 회막문을 떠나지 아니했다. 모세가 회막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모세가 회막문 앞에 나아갈 때는 구름기둥이서서요 구름기둥에 서서 구름기둥 안으로 모세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세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가 하나님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를 그렇게 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끝나고 모세가 자기의 진으로 돌아가면 그 수종자 누냐 아들 여호수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모세는 자기 집에 들어간 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 거예요 회막에 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하나님의 기름붐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요호수와는 거기에서 해망문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아멘을 하지만 다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도로 있잖아요 그가 누구냐 요호수와라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잠을 잔다 할지라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기도가 몸에 배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이 몸에 배이고 성령의 역사가 몸에 배이고 기도의 맛을 느끼고 요수와도 고백이 나와봐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성기겠노라. 사무엘은 내 평생에 기도 쉬는 지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것은 이건 죄라는 거죠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 시면죄 짓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산에 한번씩 가는데 산에 가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이 집사님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말도 막 하고 그래요 그리고 큰술을막 떠들어요 하나님이 술을 먹어도 괜찮다고 그랬다 입을 찢어야 돼요 그걸 내가 따로 불렀어 교회에 나간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집사라는 소리를 하들 말든지 무슨 집사가 안 믿는 사람들은 같이 술잔을 기울이고 예? 술 먹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운동한답시고.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글쎄 나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떻게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아무 꺼리김이 없어요. 술을 먹어도 신앙양심에 찔리지도 않고. 예? 그렇더라니까요. 엊그제 그이 앞에 어느 할머니가 조그만 리아가에다 박스를 참뜩 실고, 그 고무줄을 이쪽으로 넘기는데, 안 넘어져요. 안 넘겨져. 그래서 허리가 구부정해서 90도 돼가지고, 구부러져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기 전까지 박스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박스를, 내가 잡아줘. 끈을 잡아 당겨가지고, 이게 묶어줄려고 아이고, 참 좋으신 분이네. 인상이 참 좋으신 분이네. 아마 머리가 벗겨져서 인상이 좋다 그런가 봐요. 인상 좋다면 내가 처음 들어봐요. 생전처럼 머리 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인상이 별로 안 좋은데 머리가 벗어져서 인상 좋으시다고 그러시네요. 아이고, 힘드신데. 제가 이거 묶어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투썸인가 뭐뭐 원썸인가 거기 커피 먹는데 커피 한잔 하시고 가시라 하니까 아,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머니 혼자서 힘들게 사시는 것도 사시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을 좀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커피 한잔 하고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다 손을 잡았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 커피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사시다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된다 그랬더니, 아, 나 교회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래요. 근데, 선생 양반은 누구시오? 예, 저 선생이 아니고요. 저기, 저기, 저, 저, 십자가 보이죠? 뻘건 십자가 저기, 저기. 예. 거기에 주님의 교회 목사입니다. 아이고 어쩐지 얼굴이 은혜스럽더구만 그러면서 서로 악수하고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도 신앙이 자기 얼굴을 믿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수와 같은 사람은 그냥 얼떨결에 모세 후계자가 된게 아니에요 모세를 쫓아다니다가 얼떨결에 후계자가 된게 아니고 모세의, 선지, 모세의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모세는 자기 진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요호수아는 회망문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호수아는 믿음이 아주 아주 긍정적이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상황을 바꿔버린 사람은 안 좋은 상황을 부정적인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막 바꾸는 거예요 뭘로 말로도 바꾸고 믿음으로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예요 자 얼렁뚱땅 어영부영 주의종의 후계자 된게 아니고 요수아는 적어도 요수와의 성공 요인은 뭐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고 회망문을 떠나지 않는 것이며 적어도 모세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했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마음을 굳게 먹어야 회망문을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마음을 독하게 먹고 착심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얼달달하게 어중관하게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철야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독한 마음을 먹고 오셨잖아요 아 그냥 막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고 교회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평생의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포로로 끌려온 자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헬한루에세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다 그것을 봤어요 보든 말든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일이 늘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불공평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를 하고 주님께 우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꿈도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시고명철을 하기도 하시고 모든 몽조를 깨달아 알수 있게 하시고 그런 사람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벽법으로 살아남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에 입에서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 보세요 성질이 너무 급하면 화한번 내고 불을 한번 품고 제대로 막 못해서 나중에 거품 물고 졸도해서 죽잖아요 우리 성질 급하지 않은거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성질 좀 급하거든요 네. 주여 그러니까 자기 말 같아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요우수와 같은 사람 또 갈립과 같은 사람 예. 자 그러니까 평신도 같은 다니엘 요셉 같은 사람도 있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는데 아, 아주 아주 내가 그 신에 감동된 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리대로 살고 성결하게 살고 삼성 같은 것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감동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서도 연약한 부분에 성적으로 음란해서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 회개를 하는데 나중에 삼손이 깨달았어요 주의신이 나에게서 떠나면 이것은 저주다 이런 저주가 없다 자기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래서 눈알이 뽑히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 죽기 전에 막 회개하잖아요 주의 신을 떠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욕사여 주시옵소서 하, 주님 내가 시, 신이, 어, 주의 신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이 욕사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 불리신 사람들을 단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곤신전에서 삼손이 그렇게 마지막 기도했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지 말며 에베수사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님이 왜 근심하실까요? 감정이 있으시니까 우리처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뜻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성령님을 근심시키시면 안되고 성령님을 소멸하는 영이시니까 떠나가실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화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자.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장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장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 우리 교회 앞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하시든 안하시든 여러분 계속 성령님께 요청하세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성령님은 다 듣고 계신다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그리고 생각하세요 언제 내가 말을 해줄까 내가 말씀으로 깨닫게 해줄까 음성으로 깨닫게 해줄까 은사로 깨닫게 해줄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까 물질의 축복을 줘서 한번 경험시켜 줄까 성령님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들으시고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자기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어떤 형태로도 나타내실 수 있으세요. 꽃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고, 성령의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불처럼 나타나시고, 바람처럼 나타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도 있을 수 있고. 할렐루야. 예. 성령님은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고, 어떤 메시지도 다 주세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독특하세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동동한 위치에서 우리에게 역사적 사역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 교회,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사업장 어느 곳에도 성령님은 동시에 계시고 어느 곳에나다 편재하셔 나타나실 수 있고. 지구촌 어느 곳에도 성령님은 한꺼번에 역사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편재하지 못해요 마귀는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마귀는 유한한 존재고편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자꾸 요청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말투에서 달라지고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태도도 달라지고요. 할렐루야! 활동에도 큰 어떤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주 아주 조화롭게 나타나요. 근데 내가 졸업지 못하게 나타날 때는 사단의 욕사할 때라든지 내가 육체적 욕심이 강한다든지 어느 한쪽 부분에서 내가 치우쳐 있을 때 성령님의 간섭을 받지 않을 때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그것을 배척할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할 수만 있으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나타나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님께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기 딱 좋은 밤 모든 만물이 잠들었는 이밤 하나님의 회막에 요호수아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모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회막문에서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렸던 누의 아들 요호수아 그는 저절로 모세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고 회막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에 늘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가